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어, 이번 캠타시아 활용법 중에서는 이 마커라는 기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마커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오디파이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커스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다뤘던 여러 가지들 이런 그 기능들이 다 있죠 여기요 그래서 상세히 보려면은 이쪽을 좀 많이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에드 타임라인 마커라는 요 기능을 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가 어디에 이제 마커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디파이에서 마커에서 에드 타임라인 마커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마커라는 이름으로 어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몇번 했고 지웠기 때문에 마커 6이라는 것을 찍히고 여러분들 아마 마커 1이라고 찍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또 에디트, 그, 모디파이에서 이 마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찍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이 마커라는 기능을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떤 기능인지 대충 판단이 되시지 모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뭔가 자르거나 아니면 분리를 시키거나 지우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마커라고 했더니 그냥 표시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어 모디파이 쪽에 보시면은 마커에서 단축키가 Shift-M 이에요 자요거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Shift-M을 누르시면 또 마킹이 됩니다 그러면 은 이것은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영상을 자르거나 아니면 붙이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선은 빠르게 자기가 영상을 찍었던 것을 빠르게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아이 부분은 한번 액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잘라야 할것 같은데 라는 예 그런 느낌이 들면은 Ctrl Shift M을 누르시면은 마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아, 애니메이션 뭐 적용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마킹에다가는 우리가 뭐 화면 확대 뭐 이런 식으로 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둬요. 우선 작업을 하기 전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킹이라는 것이 여기 화면 확대이고 여기는 뭐 자르기, 예, 자르기, 아, 지우기 합시다. 지우기 01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지우는 것은 뒤쪽에 지우니까 지우기 02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지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킹이 되는 것이 많겠죠 한 10분 정도 하면은 각각의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자막 넣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 어떤 형광색을 적용한 거나 아니면 어떤 캠타시에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다 적용을 시키려면은 마킹할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예에서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여기 마킹했던 것들을 클릭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옵니다. 이게. 자동으로 오죠. 그 다음에 이쪽을 내가 가가지고 이제 좀 화면, 화면 확대를 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그쵸? 이렇게 가고 난 뒤에 이걸 보시면은 마커 있는데 보면은 리무브 올 마커 아니면 은 스플릿 올 마커라고 있죠. 이거 자르면 은 당연히 다 잘려버리겠죠. 한 번에요. 한 번에 다 잘리죠. 자 이런 식의 작업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킹이라면서 기능을 합니다.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꼭 마우스를 가지고 더블 클릭할 필요는 없고요. 어, 저 여러분들이 컨트롤 그 다음에 요게 대문자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오른쪽 대문, 대문 대, 대괄호죠. 대괄호요. 대괄호 쪽에 여시면 중괄호인가요? 이게 대괄호인가요자 아무튼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시면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옮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표시만 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어, 여기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마킹이라는 데로 오고 여기서 내가 아요 부분은 좀 잘라버리고 싶어 하나만 자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잘라시면 은 잘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아나요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좀 지워버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모디파이로 눌러서 아까처럼 스플릿 올 마크스 해가지고 다 자른 다음에 요 아, 부분은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지워버리면 은 당연히 요 부분이 다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마킹이라는 기능, 그 다음에 마킹마다 이렇게 표식을 넣어서 나중에 작업할 것을 미리미리 표시를 해둔다. 예, 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